소녀시대 의그 유나한 느낌도 있어. 그렇지. 외로웠던 과거와 울상 얼굴을 버리고 사랑스러운 미소 천사로 다시 태어난 11대 랩미 기적의 대반전 성공. 오희망이없던제 삶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이신정 이진수 이태 원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